야, 소주 한잔 하고 싶어서 계속 얘기했었는데. 네. 아, 저도 이러면 좋죠. 어. <웃음> 사업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저 아, 11년 됐어요. 11년? 처음에 했는데, 네. 치킨집 하다가. 진짜 이것저것. 말... 안 망하셨어요? 그까지? 아니, 좀 많이. <웃음> 좀... 네. <웃음> 이게 안 망하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예. 네. 네. 저는 진짜 많이 망한 것 같아요. 힘들기도 힘들었고. 대표님 영상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그때는 엄청 많이 봤더요 아, 그래요? 초창기에. 제가 먼저 있나요? 그 저는 대표님꺼 그 먼저 많이 보고 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 에이. 아 제가 먼저 했구나 이 안주를 갖고 와. 와야 되는데 일단 소주 먼저 따라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 꼭 뵙고 싶었는데 네 저도 드디어 뵙네요 계속 어 <웃음> 어저께 실방을 하다가 소주를 한잔 먹었는데 실방이거든 네, 실방, 실방. 아, 실시간, 네, 실시간 방송? 을 하다가 소주를 와이프하고 한잔 먹었는데 이게 또 발동 걸려가지고 한 5차까지 갔네요 또. <웃음> 저도 술은 좋아하는데 네, 네. 많이는 못 마시고요. 어. 저도 많이는 못 마셔요. 아.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면 술이 술을 먹는 것처럼 어. <웃음> 그냥 맛있더라고요. 저는 좀 쑥스럽더라고요. 쑥스럽? 예. 방송 이렇게 막 하다보면 아직도 쑥스러워요. <웃음> 저도 못참데 <웃음> 아무래도 네. 되게 짜임새게 잘하셔서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음. 처음에는 막 대본을 썼어요. 음. 대본을 막 써가지고 주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힘들... 어, 그게 더 힘들어요. 그게 더 힘들어요. 제가 이제 경험한 걸, 머릿속에 있는 걸 계속 얘기하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좀실시간을 해야되나 되나. 어, 하던 일이 좀 바빠져가지고 네. 그, 많이 바쁘신 것같아요관리 같은 으세 참풀이 것도 해야지요 화물이 좀 퍼지다보니까 한 행사들이 좀 많이 있어요 어. 강의를 했거든요 그거 네. 하는데도 제가 음. 두 달을 좀 줬어요 또 대규모 하는 것처럼 도 상담을 일주일이면 열번 정도 하고든 아시는 음. 것처럼 또 현장 또 컨설팅 비슷하게 또 가서 또, 또, 또 얘기 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또 신메뉴 출시했으니까 한번 와서 좀 드셔보시라고 뭐 쫓아가요. 직접 직접 개발하세요 직접 와서. 다 이제 네. 네. 네. 저희도 그 저희 셰프님들이 하는데 핵심이 있더라고요. 셰프님들은 맛있게는 하는데 장사에는 맞지 않게 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잡아주고 하니까 이제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요리에 대해서잘 모르거든요. 네. 저도 요리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한 번도 배운 적 없고, 한 번도 뭐 디테일하게 제가 뭐 누구한테 뭐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네. 감인 것 같아요. 그게 정확히 사실. 감인 것 같아요. 얼마에는 받아야 얼마가 남는다는 아는데, 그래도 저는 얼마에는 꼭 만들어야 된다 정도가 음. 좀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면 안됩니이렇게 장사하시는 게 진짜 힘든 일인데 그렇죠. 직접 하시니까 진짜 대다하시고요 저는 계속 대단하세요. 그래도 계속 그래도 직영점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했지 여러분들 장사로 뭐 힘들다는 걸 알고 있죠. 장사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보죠. 저는 장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을 더 많이 보입니까 그런 지금까지 하신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많은 도움될 거예요, 진짜. 알파갈멘트 살 진짜 어렵네요 예전에 저게 이제 어느 정도 처음 시작했을 때 만든 거 같더라고요. 용구좀 바뀌었다는 게 이거예요. 예, 네, 맞아요. 뭐이 동네에서는 뭐산증인이시니까 그죠. <웃음> 전대학할때이을 엄청 자주 왔거든 그때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더 핫했죠. 아, 핫했죠. 근데 아, 네. 제대하고 나서 그래서 그때는 한신보차 밖에 없었보한신포요 네. 그리고 그때는 진짜 진성들이 많이 나왔었죠. 네. 나름대로 좀 이제 느낌이 있죠. 네. 느낌 있는 친구들도 많이 오고.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좋은 쪽으로 계속 알려주시는데 네 저도 제가 프랜차이즈 할 생각이 없었는데 네, 이제는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업하려면 돈이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멋있게 유튜브 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많이 안 나가려고 그래요 진짜 사람 욕심이란 게또 욕심나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하고 있는 가게들이 있으니까 그 직영점 위주로 많이 이제 나갈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렇죠 근데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은 음. 아, 정말 이렇게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보정들을 그안 내리고 지금 할수 있는 길이 네. 열렸잖아요 네. 유튜브도 생겼고 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정부의 질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회약이 가져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저는 오히려 기존 방식대로 하시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대표님처럼 그, 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하시면 은 진짜 양질의 음. 프랜차이즈 가면서 할수 있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저는 프랜차이즈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좀 퇴색이 된거지 원래는 진짜 같이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상담을 이렇게 해보니까 상담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네. 근데 상담을 또 해보니까 나는 순수하게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자 나는 순수하게 나름대로 접근방식을 그렇게 했는데 그 접근방식으로 안 들어온 사람이 거의 90% 이상이더라고요 저도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맹점 하시는 분들이 그냥 나 몰라라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로서는 제 시간 들여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제렇게을 쓰는 건데 그 가치를 못 알아주는 사람들한테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요 그런 노력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마음이 또 전달이 돼서 제가 어. 여태까지 이렇게 채널을 유지를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 땐에 진짜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한 거아요 네. 잠도 못 자요 막 카톡으로다가 새벽 3시에 도와 음... 문자를 그냥 무상으로 다가 도와주셨던 분들이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제인건가만 원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제가 봐도 아 이분 너무하다 그런데 속상할 때도 많더라고요 저도 네. 이게 소위로 했는 일이 당연히 돼버리니까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깨달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퇴색돼서 그런 사이즈가 별로 오지 않았나 저도 그렇지만 대표님 같으신 분들이 좀만나셔 가지고 음. 저희 같은 사람이 되게 많아 정도 뭐 하나의 방어막 공개돼 있으면 은뭐 구독자를 떠나서 뭐 하나의 음. 네트워크가 생긴 거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음. 적어도 지금 분은좀더 안전해질 수 있고 노력을 안해서 마음은 저희도 같이 욕하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만한 사람들이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생기면 근데 그러니까 좋을 거같요 제가 그걸 만들고 싶어요. 저도. 가족과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면서 그러니까 인터넷 카페도 운영 하고 있는데 카페도 되게 열심히 참여하고 제가 세미나나 소모 이런 것들도 자주 하거든요 맨날 혼자 만난 거 같이 만나게 날것같아요 참가를 되게 잘 자주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근데 그분들한테는 돈이고 뭐고 그냥 제가 그 달에 다 제가 그냥 먹으면서 제 생각에 이렇고요. 저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한테 연락하는 자체가 나름대로 자신들도 부족함을 느끼고 용기 있게 연락을 한것까지 좋은데 그다음 노력을 안하까 제가 그래요 지금. 아니 이걸 알려줘도 안 하니까. <웃음> 그리고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도가 안 되는 사람은 솔직히 하지 않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하지 말라고. 아니, 계놓또 해보니까 이게 또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가 보더라고요. 네. 보더라고요. 어, <웃음> 그 마시는데요. 괜찮아요? 네. 이게 참 장사라는 게 <웃음> 진짜 인생 같습니다 인생 올랐다 <웃음> 내렸다 계속 끊임없이 파장해줘야 되고 바꿔줘야 되는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만나봤던 사람들이 살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 <웃음>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불안하니까 대출은 또 어디서 다입가이받다 조물조물하면서 이거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찾아오면 은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먹여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상담해보면 은 <웃음> 사실 저도 많이 배우거요 제가 얘기하는, 제 얘기가 거든요 네. 제가 콘텐츠가 나오는 이유가 아까 보긴, 상담이라기 보다는 대화죠. 제가 뭘 한다고 15년, 20년 하신 분들도 제 입장에서는 이쪽이 너무 취약하지만, 이쪽 부분은 정말 너무, 어우, 진짜, 너무 괜찮다. 이렇게 느낄 때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저는 뽑아내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가 제가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진짜 실전에 계신 분들이. 말안 하는 사람 보여주기만 해도 이거 공부잖아요. 그렇죠. 그게 친구들이랑 유림성에 갔을 때는 안 보이지만, 단사를좀 하실 수 있는 분이몇 마디만 던져줘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세미나는 요번이 처음 그러면 뭐인는거야 아니요, 1월달 됐어요. 혹시 될 시간 되시면 네네. 놀러 오셔도 됩니다. 한번, 한번 놀러 갈게요. 네. 오십시오. 창골 <웃음> TV 보는 사람들은다 비슷하게 다 보지 않나요? 거의 거의 다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구독자가 안 느는 게좀 싸가지 없게 보여요. <웃음> 아니요. 저희가 한는 콘텐츠 자체가 그렇게 많이 늘 수는 없는데 그런 거 가급적이면 창업이라는 거에 벗어나진 않으려고 저 노력은 하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창업을 안 해본 사람도 볼수 있는 거라 예대표님께가딱 봐도 정말 정말 귀한 영상들인데 창업을 해봤거나 자영업자들이 봐야 자영업을 한번 접해본 분들은 제 영상을 아. 정확하게 아실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뒤로 할 수도 있죠 네, 이해가 안되 돼. <웃음> 이해가 안 되지. <웃음> 솔직히 내가 말하면 이해가 안될 거예요. <웃음> 그래서 저는 영상을 생각을 할때 이해를 하면은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공감을 해야지 재밌어서 계속 보고 그렇죠. 그렇죠. 저희 거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넓은 거고. 네. 대표님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공감이 안 되니까. 그렇죠. 봐야 된다는 <웃음> 마음을 가져도 <웃음> 틀리기 <웃음> <쉽게> <웃음> 안 되는. 야, 너무 음. 퀄리티 있는 걸 많이 해주시니까 네. 저는, 현존하는, 방 유튜브 중에, 투톱이라고 하면은, 근데 맥형하고, 노년도 장사님. 그분도 이제, 실전 노하우로 얘기하시니까. 음, 제 개인적으로는 맥형TV하고, 노년도 장사님. 두 분께서 이제, 현실 장위로는 투톱으로.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